적체 심한 경기 인천 대구 집중 아파트 값 하락세 더 심해질 듯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내년에 매달 2만 3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경기, 인천 등 지역의 입주 물량이 집중돼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월세와 현상이 가속화며 하 오피스텔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2일 부동산 알백1 4 집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75,165가구에 만 이른다. 월평균 2만 698가구가 입주하는 셈이다. 특히 경기 11만 940가구, 인천 4만 7,036가구, 대구 37147가구 등 미분양 위험이 큰 것으로 꼽히는 지역에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41604가구 중 대구가 1539가구, 경기가 5553가구다. 대구, 경기, 인천은 집값 내림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경기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71% 떨어졌다. 인천은 0.86% 하락했고 대구도 0.74% 빠져 전국 평균 0.49% 하락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2의 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상승기에는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을 미루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며 금리가 하락해야 매매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입주 예정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산격청사대회의실에서 대구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미분양 등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민관이 함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8, 9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 운영과 부동산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에 이어 지난달 14일 새롭게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건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2020년 7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2021년 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해 7월과 9월의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미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상세돼 주택가격 및 거래량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매입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심사 실시로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권한 위임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호안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조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